<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니어봄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인중 확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셀프로 할수 있는 인중 확신,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인중을 유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줄거예요. 다음은 사전처리젤로 소독을 하고 유분, 수분을 한번더 제거해줄겁니다. 왁스를 녹여서 발라줄 텐데요 왁스는 요즘은 집에서 셀프로 할수 있게 왁스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자렌지에 2분, 3분 정도 데우면 되시는데요 저는 전용 왁스 워머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온도는, 온도는 이 정도 녹을 때까지 전자렌지에 돌려주시면 되시고요 인중의 모들은 방향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밑으로 나있습니다 그러면 왁스는 모가 난 방향대로 발랐다가 반대로 떼어주면 돼요. 최대한 피부를 텐션을 주고 바르고 난 다음에 반대쪽을 떼어주시면 되세요. 무관한 방향대로 바르고 반대쪽으로 이 왁스는 하드왁스라고 해서 왁싱한 자리에 세번 정도까지 더 해도 괜찮습니다. 면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면도를 하면 굉장히 까깍거리고 모가 금방 나고 왁싱을 한번 하시면 모가 나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인중에 나 있는 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들으셔도 될거예요 이렇게 양쪽의 모들은 제거를 했는데 이쪽 인중 중앙쪽 부분에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입술을 음 하고 안쪽으로 말면서 텐션을 충분히 준 후에 모의 방향들을 이렇게 밑으로 나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밑으로 바르기는 힘들거든요. 가로로 바르고 떼어날때 사선으로 위로 떼어내는 형식으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여기가 제일 아파요. 위쪽은 다됐고요 이쪽도 입술을 안쪽으로 음 해서 텐션을 충분히 준 후에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왁싱을 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잔털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솜털들은 왁스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다 같이 뽑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세번 이상 연속적으로 왁스를 도포를 해주면 자극이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솜털들은 트위저를 이용해서 뽑아주면 쉽게 빠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왁싱이 끝나면 소독제를 다시 한번 발라줘요 젤로 소독을 해주고 토너로 다시 한번 유수분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 지금 각질이 제거되고 그리고 피부가 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로에젤을 발라서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중 셀프 확싱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뷰티 자료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니어봄 TV였습니다.